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. 수혈 거부는 정의관념이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상위사망보험금 등은 50%만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3-26075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 61423 재판부의 판단, 쟁점 가, 보험금 지급 채무의 발생 여부,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급성호흡구전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라는 직접사인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. 쟁점 나 원고의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과 관계없이 사망에 이르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원고의 추혈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계획적인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. 쟁점 다 망인의 서면 동의 없는 보험계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신사랑 보험계약 체결 시 망인이 서면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피고 제일화재와의위 신사랑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. 쟁점 다 보험금 감액 여부 피고삼성화재의 약관에 따른 감액 여부 위이호 제3당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심각하여 수혈과 관계없이 사망이이르 위해 충분하였으므로 수익자의 원고가 수혈을 하여 주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게 되었다고 볼수 없어서 피고삼성화재의 위 감액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. 공평의 원칙에 의한 감액 여부 가해자로서 만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망인의재산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보험회사로부터 위 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을 전액지급받게 되는 정의관념이나 공평의 원칙을 에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애니카보험, 퍼펙트상해보험, 연금보험, 각 보험금 중 50%만 지급함이 상당합니다. 대법원 2003-26075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 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에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할 것입니다. 따라서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원고의 수혈거부 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들이 그 보험금의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할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%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